네 안녕하세요. 어 다크레나입니다. 어그 제가 아시는 그 대부 유저분께서 이제 그냥 시공을 어떻게 돌냐고 저한테 알려달라고 하시는 데 저는 딱히 실공뭐 요즘에 잘안 돌아가지고 저저 뭐 고명도도 이게 초월 스킬이고 유연 스킬이고 그다음에 뭐 HP 보려고 이 정도예요. 저 아예 유연 안 찍거든요. 원래 불러 유연이었는데. 요즘 메타가 음. 이제 초월이다보니까 그거 위주로 찍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니 음. 자크레나님이 어떻게 시곤도세요? 그러면서 막 어떤 분 계속 물어보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그냥 뭐 대충 해주면 돼가지고 뭐 하여간 뭐요?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 영상 좀 올려주시면 안될까요? 그래가지고 굳이 제 영상을 참고해가지고 돌만한 가치가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그여주신것 같은데 저는 그런 그렇... 글쎄요? 그렇게 내가 잘하는 편이니까 <웃음> 아무튼 네, 일단 한번 제가 시공 영상 올려달라고 해 했으니까 요청이니까 제가 어떻게든지 한 번만 네, 그리고 그런데 뭐 저도 그렇게 잘 도는 것도 아니고 대충대충 도는 거라가지고 네, 이게 티비지아니지 제가 그냥 정말이니까 이 어? 올려야 어, 되는데 타이밍이 있거 대충 한번 집중이니까 뭐 번에 죽아직 시간있어요 뭐 이렇게 요전 대충 <웃음> 뭐 딱히 뭐 여기서 뭐 여기서 스킵을 안해면뭐 망해요, 뭐해요, 망죠, 뭐 그런게 아니고야저 그냥 그 각이 보이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할지 이렇게. 여기서 뭐이등이어렵습니다 이동을 좀 올리고 그다음에 크샷으로몸머리 해줄게요 그냥 나무 장절로 올리거든요, 이렇게 처리해줄게요 뭐 이렇게 한번더 <웃음> 유지해줘 여기도 가운데를 이제 몸무리 해주고 나비는 쏘주고 쏘주고 <웃음> <웃음> 대충 가까이 거 합니다 이거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도 그냥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시작하자마자 여기 위치있잖아 바로 가가지고 마이 쓰고 그 다음에 미드워드쓰시고요 그러면 이제 본문에 가세요 여기도 네, 되게 비슷해요 빠르게 유연 없이 해주고그 다음에 먹어주고 시즈로 이거 변경 여기서는 제가 하얘기 쓰거든요 아 대충 제가 패턴이 영 만족이네요 엄청 걸렸네요 <웃음> 좀 체력 없애고 하엑스면 제가 그냥 한 번씩 가거든요 약간 아까 하스을 하액, 먼저 제가 쓰는 바람에 여기는 윈드워드 바로 쓰시면 스킵 돼요 제가 시체가 사라질 수 있지만 그러면 이제 스킬 하나,둘,셋 을 네, 마무리 여기 서여기는 가운데로 머무리 뭐 다른사람 다른 분 같은 경우는, 뭐, 초월 대부 같은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킬스나 뭐, 이더홀로 그냥, 없애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그냥 대충대충 하는 거라가지고. 음. 그뭐 이제, 뽑을 뭐 해주고, 나도 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초월칸에다가 굿굿일이 야 시즌 린 거니까 굿굿일이 이제 만화해수이또 보장보니까 없으면은 뭐랄까 정없는 친구라야되나? 해 네, 예.. 저비교가좀작전하지 못한데 체력이 1일까지했을 때, 구분을 대기로 하면 이제 쉬어 상태가 되지, 고 저거 안 맞아. 여기 다음에 이제 컬러소. 유연 유지해 주시고. 이 시각 참고로 시공에서는 육창골단 안, 안 먹혀요 네. 혹시나 육창골단 먹었다고 해가지고 어? 시공에서 통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안통해요안통해요 네. 네. 초월이가 진짜 유연 데미지가 약합다 대충 대충 합니다. 유엔는 <웃음> <웃음> 항상 유지해 주시고. 마승규는 만화가 딸리면 뒤로 넘어가서 낙인 쓰고 포징 쓰고 시 g 쓰는데 뭐.. 그냥 정면에서 해도 되거든요? 스펙트 대신인데 또리도 아.. 오또리.. 오또리.. 오또리 실패다 핏통이 이렇게 나오네 아, 아까 낙인이 빗나갔네 또리 소도 약간 실수이 여기는 이제 크샷으로 이제 몸몰 해주시면 되거 크샷이 이제 패치돼가지고 몸몰리 기능을 진짜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 가지고, 여기 서도 몰이 해？주 셔야 될거는 이제 들어가서 저쪽 으로 밀어 붙 가지고 이거 쓰 고,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한 거든요. 이게 지금 군 군이 센게 초월 제가 초월 조명 들을100 으로 찍 어서 셋이 거든요. 제미야. 이렇게 마무리 지으시면 됩니다 뭐 저도 뭐 대충 한는거가지고 <웃음> 이게 뭐 상고가 될지 안될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저보다도 잘한심분이 많아요 밝은날님 뭐 가이아섭의 민님 뭐뭐내색천님뭐그 다음에 여러 분들 많아요 뭔가. 시공 뭐 하시는 분들 뭐 그분들한테 이제 출깃같은거 알려달라고 하시, 하셔가지고 시하뭐 알아내거나 아니면은 시공을 여러번 도는 습관을 가져가지고 자신만의 빌드를 알게 되고 진짜 모르겠다 싶으면은 이제 여기 이제 저희 발은단님 계시거든요 발은단님한테 이제 쪽지가 쪽지같은거 보내셔가지고 발 밝은 이미니가 누군데 대부 뭐 유저 누군데 뭐 시공 도는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이제 저분 이제 상상이 알려주시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 제 껄로는 그닥 그렇게 참고가 안될거예요 제가 저 약하고 해가지고 <웃음> 저도 시공 잘 도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충 대충 도는 거니까 저보다 잘한 사람 많으시니까 그분들껏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아무쪼록 이게 참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찍어서 네. 참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어, 다그레나였습니다 감사합니